누구나 사면 돈 버는 장세였던 것 같았습니다. 초짜니까 손절매고 이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사서 보유하고 그랬습니다. 공모주 매도로 천만원 갖고 직장생활하면서 오천만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백만원이 천만원 오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은 너무나 작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월급이 나오면 무조건 썼습니다. 자가용도 사고 완전 럭셔리 인생이었지요. 후배 친구들 만나면 무조건 비싼 술도 쏘았지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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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종목이 있는데 투자해 보겠다고 5천만원만 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3천만원 해줍니다 저는 진짜 이번에 완전 크게 먹으려고 내돈 2천만원 대출 2천만원 아시는 분들 5천만원을 또 빌려서 1억 2천만원을 미수풀 써서 들어갔는데 하필 꼭지에 매수하는 바람에 3일만에 원금이 날라갔습니다 순간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회사도 무단 결근 하고 오직 술과 담배로 1억을 갚을 생각하니 앞이 안 보였습니다. 그냥 죽고만 싶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로는 1억 원을 갚으려면 평생을 갚으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더군요. 좋은 직장이지만 직장을 그만두자. 퇴직금 받고 마지막 월급 받은 거 합쳐 700만 원. 내가 아는 후배남이 형 때문에 돈 벌었다고 하여 500만 원 빌려줍니다. 1200만 원 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는 후배랑 같이 귀신 매매를 하였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이 돈도 박살났습니다 이제 앞이 안보였습니다 1억 4천이라는 거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전 잠적을 했습니다 부모님한테도 알리지 않고 자살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살하기에는 부모님께 너무 미안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한달 동안 하였습니다 이건 진짜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이다 생각하여 모텔에 취업해서 일했습니다. 모텔에서 청소하고 주차봐주고 눈물이 나오더군요. 직장생활만 열심히 했어도 지금 이렇게 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친구도 떠나고 빚만 지고 부모님한테도 죄송하였습니다. 배리운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도해도 해도 돈은 별로 안됐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부모님한테 사정이야기하고 친구한테는 빌린 돈 나중에 갚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시는 분이 2000 투자했는데, 6개월 동안 대리운전하고 모텔을 하면서, 벌은 현금 1 0만원으로 없던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월급은 집에다 다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통장 관리를 하시고, 기증 갚아주었습니다. 그 와중에 대리운전 직장 끝나고 다녀서, 500이라는 돈을 만들었습니다. 진짜 이거 이르면, 마지막이다. 정말 주식 반 떠난다 생각하고 500을 갖고 작년 11월달부터 올해 1월달까지 2천만원을 만들었습니다. 직장을 계속 다니려고 했는데 직장이 완전 한통속 사람들이어서 자기네들끼리 해쳐먹는데그드어온꼴 보기 싫어 그만두고 정말 마지막으로 천만원은 빼서부모님드리고 천만원 가지고 고시원가서 부모님께는 직장 다닌다고 하고 주식을 매매했습니다. 진짜 이번에는 리스크 관리하면서 매매를 하였습니다. 천만원 가지고서 정확히 1억 2천만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3천만원, 친구돈 2천만원, 은행카드 5천만원, 은행카드 빚은 다 갚고 부모님 돈도 갚아드리고 친구돈도 갚았습니다. 지금 이제 내 순수한 자산이 3천정도 있군요. 아직도 주식은 무섭습니다. 전 지금은 신용카드 없습니다. 이젠 더 이상 빚은 지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주식을 하면서 정말 저한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도 구별이 되었지요. 내가 돈을 잘벌때막 쓰고 그때는 무지 따르더니 내가 거지가 되니까 본 척도 안 하고 친구 놈 중에 한 놈은 투자하면서 나 깡통되니까 예전에 투자할 때는 내가 돈 벌어준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깡통되니까 자기 돈은 무조건 다 받으려고 하는 친구 놈도 있고 그런 반면에 투자한 친구 중에 네가 성공하면 그때 줘라 그리고 또한 친구는 100만원을 선뜻 주면서 주식 좀 그만해라 후배 한놈 중에 내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지 아무 조건 없이 형하면서 100만원 준 후배 또한 같이 주식하면서 서로 거지됐음에도 보증금 뺄때그 돈을 나한테 챙겨주려고 했던 후배 지금 주변 사람들 제가 주식하는 줄 모릅니다. 이제는 주변에 주식 얘기도 안하고 남의 투자금도 안 받고요. 그냥 조용히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주식 때문에 결혼 시기도 놓치고 혼자이게 되었고 친구놈들 중에 애기들 보면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지만 아직 내 형편에는 결혼도 사치라고 느껴지기에 미루고 있습니다. 전 진짜 앞에 소주한 병이랑 쥐약 사놓고 모텔까지 들어갔었습니다. 길 앞에 떳떳하세요. 채권자들한테 전화 오면 꼭 갚겠다고 이자까지 갚을 테니까 걱정 말라고. 친구들한테도 니돈안 네 떠먹는다고 하고 아시는 분들도 꼭 갚아주겠다고 하고 결국 다 갚았습니다. 3일 만에 1억 이천날라갈때 그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컴퓨터 상에서 1억 2천이 날라갈때 휴, 황금 같은 나의 젊음을 주식에 다 바친 시간하며 서울역 노숙자 생활 밑바닥 생활 다 겪으면서 그래도 꿋꿋이 버티니까 아직도 뭐 없는 놈이지만 이제는 마음만은 편안합니다. 진짜 돈 많이 벌면 내가 너무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어려운 사람들 정말 많이 돕고 싶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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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시장에서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차트도 그려보면서 기법도 만들어보고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해보야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 절대 돈 벌기 어렵습니다. 정하고 싶으면 무량주중에 배당금 받을 생각으로 투자를 하심이 좋고요. 저의 주식 투자 실패로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주식 투자의 무서움을 아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왜 99%의 투자자들이 주식 매매를 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을까? 마이크 타이슨이 한 말이 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한테 얻어 터지기 전까지는 이 말은 딱 맞는 말이다. 피눈물 나는 노력과 훈련을 하지 않고 주식 매매를 시작한다면 100% 손실을 본다. 항상 마이크 타이슨의 말을 기억하자. 시장 상황은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전업투자 한달 만에 눈덩이처럼 손실이 불어나버렸다. 특히 직접 투자를 처음 하다 보니 주식을 사고 파는 감도 하나도 없었다. 소액만 매수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사러던 액수인 몇배가 사져있고 어라 너무 많이 사겠네? 하고 깨달으면 폭락이 시작되고 사는 종목마다 이 패턴의 무한 반복에 하루강아지 시장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다. 된통당했다. 회사 그만두고 전업투자한 지딱한달 만에 1년치 연봉을 잃고 말았다. 기참함과 암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래도 투자기법의 문제라기보다는 미숙함이 문제였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이미 멘탈이 흔들린 상황에서 당분간 투자는 힘들어 보였다. 결국 투자는 멘탈 싸움이다. 재충전 겸 주식은 완전히 잊고 와이프와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로 했다. 보름 동안 계획을 짠후세달간량 여행을 했다. 몰디브, 쿠알란푸르랑카위 페낭, 코다키나발루, 푸켓 시드니, 골드코스트, 케언즈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피츠로이삼까지 참으로 행복하고 값진 여행을 했다. 그리고 여행이 끝나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부터 긴장되기 시작했다. 파티가 끝나니 다시 현실 파악이 되는 거다. 이번에도 주식 투자가 실패한다면 개망신을 무릅쓰고 기존 회사로 복귀하거나 구직활동에 나서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꿈꾸던 성공한 투자자로서의 삶은 영영 없어질 뿐더러 다시는 그 꿈을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벼랑 끝 심정이었다. 이미 한달 만에 1년 연봉을 날리고 세 달간의 해외여행으로 수천만 원을 써버렸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피폐해져 있었다. 한국에 돌아온 후 3일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벼랑 끝으로 몰린 조급한 상황에서는 주식을 사서 오를 때까지 여유롭게 보유할 멘탈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윙 데이트레이딩 스케이핑까지 초단타 매매를 시작했다. 0.5%에서 최대 5%까지 수익이 나도 바로 매도, 손실이 나도 바로 매도했다. 정말 다행히 한 달간 매일 눈이 빙빙 돌고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모니터를 뚫어지게 보고 클릭질을 했더니 1500만원 수익이 났고 다시 자신감이 생겼다. 그렇게 한달 동안 단타 매매를 하곤 완전히 지쳐 내가 이렇게 분출을 다투며 0.1% 수익에 목숨 걸려고 회사를 그만뒀나 하는 자괴감에 빠졌다. 투자에 대한 자신감도 회복한 터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연구했던 투자기법대로 투자를 시작했다. 그렇게 심기 일전한지 딱에 의한 100%가 넘는 수익률을 거두고 자신감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라가 있었다. 그리고 전혀 생각지 못한 변수를 만난다. 바로 아기가 태어난 것이다. 아기가 태어났으니 이젠 돈을 잃으면 절대 안 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다. 이때 시장도 불안해지고 나도 조바심은 크게 치달았다. 투자에 있어서 위험관리, 손실에 대한 경계와는 별도로 나는 절대 돈을 잃으면 안되라고 생각하면 반대로 절대로 성공적인 투자를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투자라는 것은 분명한 리스크 테이킹이기 때문에 수익을 실현하기 전까지 일부 손실은 불가피한데 손실에 대한 강박증이 있으면 상층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조바심까지 더해지자 투자의 실타래는 엉켜만 갔다. 1년간 꾸준하고 일정한 수익을 내던 계좌는 갑자기 몇 개월간 슬럼프에 빠진다.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할수록 야금예금 손절만 누적되고 도무지 수익이 안 났다. 안 잃겠다고 다짐을 하니 조금만 떨어져도 자신감을 잃고 매도하게 됐다. 그렇게 팔고 나면 오르고 그러면 또 조바심이 커지고 조바심에 더큰 금액을 넣게 되고 조금 하락하면 다시 팔고 무의미한 투자의 악순환이 몇 달간 계속됐다. 위트위트하던 계좌는 결국 사달이 났다. 단한번의투자에 그리고 딱 일주일 만에 1년간 벌었던 수익의 상당 부분을 빼앗긴 것이다. 믿고 투자했던 나름 무량한 종목이 큰 악재도 없이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고 그 와중에 오기로 시장을 이겨보겠다고 투자금을 계속 늘리다 수억 원의 손실을 본체로 손절해야 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방에 다 날린다는 주식 무서운 것을 깨달았으며 아무리 오기를 부려도 시장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그후몇 개월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허덕였다. 1년간의 수익이 물거품처럼 사라진 데다 크게 당하고 나니 주식 투자에 대한 공포심이 밀려왔다. 다시 멘탈이 돌아오는데 1년이 걸렸다. 결국 트라우마와 멘탈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자신의 투자에 대한 믿음과 신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후 1년 동안 다시 투자를 즐기하며 기존 투자 기법과 새로운 투자 방법들을 고민하며 서서히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시 수익률을 높여왔다. 실패를 복귀하고 다시 투자자로서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과정은 참 중요하다. 이렇게 4년 넘는 시간 동안 멘탈이 붕괴되는 두 번의 큰 슬럼프와 일을 만회하는 기간을 거치며 시장을 배우고 더 강해졌으며 나의 투자기법에 대한 믿음은 더 커졌다. 투자자는 절대로 시장을 믿어서도 자신의 투자를 과신해도 안 된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과신과 투자에 대한 신념은 분명 다르다. 투자하는 방식이나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은 다르겠지만 모든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결국 4년간의 경험은 한마디로 당신은 자신의 투자에 대한 신념이 있습니까? 보유하는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투자하십시오.